I can't stop, won't stop. I mm -hmm. can't stop, won't stop. I mm -hmm. can't stop, w uh -huh. Can't stop. Mm -hmm. 야저 뒤로 돌아가는거 아니었어? 이, 이쪽 뒤로 가는게 맞지? 그 소야도 거기로 갈걸 그랬나? 야 여기 개있다 여기, 여기, 여기 개개 조그만거 이거 뭐라 그러지? 개새끼 오 튄다 이 새끼 오 불가사리 얘안 움직이는 건가? 야 근데 우리 모 주소로 가는 거야? 소라? 뭐 이렇게 불가사리만 많아? 어! 미역 잡았다! 미역 잡았다! 오우 씨, 너무 멋지 뻔어 소랑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술에 빠진 힘들어. 미끄러져. 응. 야, 불가사리만 겁나 많네. 저기도 있네 뭐 불가사리만 많아? 응. 응. 소라 소라 오 하얀 애 근데 불가사리뭐 이렇게 많냐? 오, 엄청 많네 응? 그냥 돌멩이 하나도 바위 하나도 할수 있네 이게 뭐야 특이한 불가사리네 이게 뭐야? 불가살리 오우 희원하게 생겼네 이큰놈 불가사리는 밟을까봐 피해 다녀야 되겠다. 너무 많아서. 충분히 온것 같은데. 어? 뭐? 야, 눈 좋다잉. 배지 떴는데. 아, 여긴가 보다. 이제 이뽕 흙하고 같이 있으니까, 음. 어... 어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보이네 아 많구나 근데 여기까지 걸어오는게 일이네요 여기까지 걸어오는게 씨, 2만원어치는 이었겠다어